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자 오늘 2강입니다 지난 1강콩글드시에 의해서 오늘 시츄에이션 약간 줄였어요 시츄 영어 이것도 또 신조어인데 자 여러분들이.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의식주 중에 우리 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밥을 먹고 술도 마시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한 비즈니스의 연상+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도 옛날에 음 아르바이트 아+ 아흐바이트 이게 독일어인데 트 타임 잡으로 통역을 했었어요 어 통역을 하면서 어 제주도도 가고 또어물 만드는 어떤 그 공장에 가서 그 용기에. 어한 어떤 워르 파일이라는 어 그런 정화하는 기기에 대해서 제가 순차 통역을 했는데 어 그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 두번했었는데첫 번째는 굉장히 나이가 드신 아주 멋있는 영국분이 오셔가지고 한라산까지 갔었어요 예, 그분의 어떤 취향에 맞춰서 어, 근데 이제 다시 제가 좀 잘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 가지고 공항에 딱 가서 그 머리 흰그 어, 영국 어, 신사분을 탁 찾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문이 탁 열리면서 어, 어떤 얼굴은 탐 크루즈. 근데 키가 좀큰탐 크루즈였었어요. 그분이 딱 나오는데 일단 저는 시선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와, 저 사람 진짜 멋있게 생겼다. 근데 이제 제가 판매를 들고 있었겠죠. 근데 이런 이렇게 이렇게 왜안 오지? 그, 어, 머리 흰 아저씨 찾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제 눈앞에 그탐 크루즈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분이 그 이사직으로 올라가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오늘 개탄날이다. 이러면서 그분하고 한국에 있는 식당을 다 가고 이태원도 가고 뭐 쇼핑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영어로 영어로 통역해 주고 또 설명해 주고 이런 어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전의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하고 내가 남의 음식까지 주문해 주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보여주신다면 와 영어 실력 참 대단한데? 이런 약간 으쓱하는 거를 좀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이 영어 관련된 시츄에이션 레스토랑 음식 식당 관련된 표현을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거같아지 이게 귀에 쏙 들어오고 또 이후로 나오죠 내거 하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그쵸 렇 어, 특히 이제 아주 어린 학생들이 이 비즈니스 공부를 하면은 아될거 같지가 않은 거야 이거 배운 것도 없고 회계 감사 보고서도 뭐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회계 감사 보고서 회계 년도 뭐 이런거 대출 어때요 어, 저 대출은 재 단어 같아요 너무 대출 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몸에 와닿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간접적으로나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식당은 직접적으로 반드시 겪어썼고 겪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 장문에 대해서 상당히 내 것처럼 써야겠다 라는 그런 시간 될 겁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내가 써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어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글을 띄워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영작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단어 몇 개가 좀 들어갈 텐데요. 저는 단어를 다안 보여드리고 그냥 바로 한글을 띄워드리면 그거에 대한 작문을 그냥 바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게 어. 좀 효과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시작에 앞서서 일단 제가 아까 잠깐 부록처럼 문화 얘기를 좀해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자꾸 이제 미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영국 분들, 뭐 호주 분들 그런 분들 사셨던 분들은 또 우리 문화는 이건데 거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음 제가 살았던 곳은 미국을 6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또 우리의 문화를 조금 비교하는 차원에서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국기가 또 떴죠 어 일단 식당에서의 우리 한국의 문화는 팁을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죠 어 여러분들이 팁 주는 데는 뭐그또 있잖아요 남자분들 많이 가시는 곳네 음악 시끄럽고 뭐 이터한테 막 주시고 어 그랬는데 보통 이제 팁을 주는 거는 뭐그 아주머니분들이 고기를 고 주든가 아니면 일식의 갔는데 이제 이렇게 막 오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팁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팁을 많이 주지 않죠 그렇죠? 레스토랑을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도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미국에서 온 거라 할지라도 팁을 주지 않는 문화가 바로 우리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은 조금 심플해요, 간소화해요. 뭐 메뉴판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일번 주세요, 삼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미국은 어떤 식이냐면 굉장히 팁이 중요해요. 언스포큰드리라고 아세요 언스포그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키는 거. 어뭐 좌측 통행 우측 통행 뭐 이런거 어, 엣지하면 또 God b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또 땡큐 그러고 또 엣지가 또 나오면 또 God bless you a 그러다 이제 얘기하기 싫작서 기침 안안 안 하고 막 참고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 하는 것들 또 어, 팁 주는 것들이 다언스 s p o k 이에요 u n s p o 또 이렇게 가다가 살짝 치면 어, excuse me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게 다치도 어, 그런 말안 하는데 뭐땅 떨어지게 넓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꾸 제가 다른 쪽으로 빠지는데 자 팁이 한 15% 정도의 식사값에 좀 떼어서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여러분 크레딧카드 쓸때 음식값하고 팁 계산을 이렇게 눌러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다 팁을 쓰던가 아니면 현금을 좀 이렇게 살짝 올려놔요 그러면 그 팁은 누구한테 가느냐 directly 여러분의 서버로 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굉장히 생활하고 막 얼굴도 되게 밝고 어 서비스를 즐기는 분들은요 본인이 받는 월급보다 이 팁이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식당 가면 자꾸 밥먹는데 와서 말을 걸어요 말을 그죠 어, 자꾸 말을 걸어서 뭐 맛있어요 어때요 뭐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문제 있어도 노프라블에 no 얘기하기 싫어서 음식이 심지어 잘못 나온는도 그걸 그냥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자 그래서 팀 문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팁을 꼭좀 주셔야 됩니다 네자그 다음에 예약을 주로 하고 가요 작은 식당은 그렇진 않지만 좀큰 식당 이런 식당들은 전화를 걸어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인기 있는 식당들은 그 다음날 다 다음날도 안 돼서 막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러죠. 자 주문이 우리는 간소한데 주문이 복잡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주문하는 그 장면들을. 어 보시던가 아니면은 뭐 요즘에 미드 많이 보시죠 미드에서 식당에서 주문하는 장면을 보시면은 우리 한국하고 또 미국의 드라마에서 약간 틀린 점또 직접적인 경험에서 틀린 점이 이 주문 받는 아주머니가 다 외우세요 음, 이 사람 뭐뭐뭐 뭐, 뭐다 외워서 적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갖다 주는 것도 또 정확하게 갖다 주세요 근데 미국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메모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먹는 분들의 어떤 취향이나 뭐 알러지가 있으면 그거 넣다가 막 고소하고 막 그래요 예. 빼달라 했더니 또 넣어가지고 그리고 뭐 어, fat free milk 주세요 뭐 whole free milk 2% fat free milk 뭐 이런 우, 우, 우유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 인종이 여러 가지 인종이 살다 보니까 이 음식문화가 다양 그래서 주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계란도 몇 가지 있는 거 아시죠? sunny side up, 노란자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 over is, 노란자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 scramble,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계란을 자기 기호에 맞게 해주세요라는 걸다 적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식당을 딱 가서 뭘 주문해야지 그러면 되게 긴장하세요. 음. 그래서 그냥 대충 보고 뭐몇번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주문하시는데, 어, 하여튼 오늘 이 표현을 좀 배우시면 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더 맛있게, 네, 주문하고 좀더 자신있게 주문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어, 여러분께 한글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 짧게는 3초, 어, 맥시멈 8초, 중간짜리 5초 만에 장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틀리는 거저 어때요? 저 좋아하죠. 그렇죠? 틀려 야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그래서 어딱 보시고 아 이거는 이 표현으로 해 봐야지 이러고 딱 답을 봤더니 아 이게 아니었네. 아 이게 맞았네. 이렇게 깨달으면 또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기 좋아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여섯 명 테이블이 있나요? 음, 여섯 명은 테이블이 있나요? 딱 갔는데 앞에서 테이블이 어뭐 비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한테 여섯 명 앉을 테이블이 있나요? 자, 이거 3초짜리 할게요. 자, 하나. 둘. s 자 보세요 can I get 라는 동사를 씁니다 내가 아, 얻다 라는 거죠 can I get a table 그 다음에 we are for 명수가 나와야 되겠죠 can I get a table for si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 이라는 동사를 쓴다 라는 거자그 다음에 전체사 for를 쓴다 라는 걸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죠 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먹고 싶어 여기가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적을게요. 어, 우리가 웨이팅 리스트라고 하는 외래어를 사, 사용하는데 제가 이름을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뭐 적다 이런 거 생각하실 거고 또 이름은 뭐 네임이고요, 그렇죠? 또 리스트는 또 리스트니까 자, 요거를 연결해서 문장을 5초 안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떻게 좀 맞으셨어요? 네, Can I put my name on the list? 좀 짧게 약간 길게 하면 Can I put my name on the 어떤 list? waiting 하나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있을 리스트는 뭐다 waiting 리스트니까 Everybody knows 그래서 그거 굳이 언급 안 하셔도 될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Can I? 내가 해도 됩니까? 여러분, write 이라는 단어보다는 put 내 이름을 어디에다 올려놓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put something on the list 그래서 my name on the list 자 put on 이라는 표현 좀 생소하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구어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막 확확 와닿죠 그쵸 어, 또 이거 식당가서 멋지게 해봐야지 이러시는데요자세 번째 음료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m o u n t 를좀 골랐어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도 해서 자 저는 마운틴 n 로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웨이터가 딱 와서 이래요 아뭐 마실 걸 드릴까요? 음, 어, 그러면 아 그냥 저는 물 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어, 좀 근사하게 또 맛있는 음료도 뭐, 마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운틴 뒤로 시작을 할게요 라는 표현이 우리말에 조금 어색하겠지만 제가 이를 약간 직역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드리려고 자 그래서 시작하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가 뭐뭐 할게요 는 I would like to, 자, I would like to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5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자 여기서 to가 좀 빠졌어요. 네, I would like to가 여기서 좀 빠졌는데, 어, 여러분 오타 규제는 제대로 있으니까, 자, I would like to start off. 자 여기서 연음이 들어갑니다 start off 이렇게 끊어 읽지 마시고요 start off 해보세요 start off ok start off 근데 무엇과 함께 동반 관계 with 그 다음에 어를 쓴다는 게 독특하죠 a coke 이래요 a coke a coffee 왜 우리가 물질명상을쓸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음료 자체가 이름이기 때문에 어 mountain new 라고 합니다 여러분 mountain 이란 단어 이 t 발음을 좀 삼키세요 꿀꺽 이렇게 먹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mountain 이렇게 뱉어내지 마시고 어 m o A mountain dew. 다시 한 번, a mountain dew. 자, 이거 발목 좀자하면 잘못하면, 만, 만두. 이렇게 들리세요. 만두. 그래서, 어, 저는 이걸로 시작할게요. I would like to start off with a mountain dew.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더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메뉴가 딱 왔는데, 주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가게 처음 왔어요. 어, 그러면, I'm first timer here. 그래요. first timer, 이하를 붙여서, 저 여기 처음 온 사람인데요.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메뉴에서 인기가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What is, what popular, 인기, on the menu? 자, in 같으세요? on입니다. 왜? 언이라는 게 이렇게 접촉이 있는 위기 때문에 메뉴 위에 글씨가 써 있어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인기가 많나요? 그래서 이는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i 인, 언, 에, 다 에, 에, 에, 투까지 해서 에까지 다 어, 여러분들이 발음을 똑같이 하시는데요. 영어는 이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what is popular on the menu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따가 따라 읽기 연습할 때 제가 좀 연습을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수. 베트남 국수에 고수 들어가죠. 그렇죠 자, 이 고수가 영어로 뭔지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고수가, 아, i l a 슬란 r o 에요슬란트 자, 액센트가 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슬란 r o 라고 발음하시고요. 이게 들어가나요? 왜? 고수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고수를 그냥 그 이파리를 씹어먹기까지오 네. 어, 고수 많이 먹으면 모기가 또안 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모기조차도 싫어하는 냄새입니다. 근데 어, 고수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자 고수가 여기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본 이 의도는 뭘까요? 뺄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다 이런 표현 자 인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자 의문사하고 함께 어 의문 의무 문이니까 의문사는 아니고 의문 어, 문이니까 도치를 시켜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냥 보여드릴게요 Does this have 입니다자이 라는 거는 일단 음식이 있으니까 서로 아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가지고 있냐요 이게 이제 있습니까요 뭐를 아, cilantro가 있습니까 in it 그 안에 라는 표현으로서 have 와 in it 자 이것도 연음이에요 in it 얘네, 얘네 한 단어처럼 들리시죠? 자, 고수가 들어가 있나요? 라는 표현 자, 요겁니다 자, 그 다음 고수가 있대요 <웃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 좀 빼주시고 요리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거를 빼고 제가 음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고수 말고 또 새우 그러면 새우 알러지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새우 먹고 막 몸이 붓고 막뭐울굴불은나고막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 새우 빼고 어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빼다가 뭘까요? without, without, s h r 는 아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다 있어요 근데 부탁하는 거니까 뭐가 또 가장 평범해요? Can you? 이렇게 좀 공손하면 could you도 괜찮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Can you make it? 그 요리가 우리가 서로 아는 거니까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Can you make it without shrimp? 어, Shrimp를 빼주시고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뭐 you 붙이시고 싶으시면 이런 거 쓰면 돼요 Because I'm allergic to shrimp Allergic이라는 게 알러지. Be allergic to를 써요 그래서 나는 슈림프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유를 또 덧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계속 진행할게요. 자 주문을 했는데 뭐딴게온 거예요. 아 그럼 뭘 내가 발음을 잘못한 잘못했다라는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은 자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한국말이 되니까 주문을 했는데 뭐가 잘못 나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어 이거 제가 주문한 거 아닌데 막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 왜 우리 말이니까 근데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어. 뭐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좀 아메리칸 분들이 약간 말투가 이렇게 좀 세고 약간 기가 좀 세니까 영어가 또잘안 돼서 막 이러세요 어 이거 제가 주문한 거 어. 맞아요. 이러고 이제 그냥 먹고 나오시는데, 어, 여러분, 할 말은 하셔야 됩니다. 네, 콩글리시든 뭐든 막 손짓발치 다 해서 자신감 있게, 단어 몇 개만 배열해도 이 얼굴 표정이 이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막고 주눅 들고 이러면 이게 힘드세요. 어, 잠깐 뭐, 다른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옛날에 그 대통령. 음, 김대중 대통령, 서구하신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서 어, 연설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연설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생, 상황으로 다 봤거든요. 중계로. 근데 가셔서 연설을 하시는데 그 미국 의원들이 다 앉아 계셨고요. 어, 대통령께서는 다 전문을 영어로 연설을 하셨어요.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다 이어폰을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죠. 아 이제 영어를 하시는데 그래도 어 통역하는 사람이 동시 통역가 이걸 또 다시 한번 해 주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또안 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분은 또 영어를 알아들어서 그냥 듣는구나 그랬어요. 음 근데 다 끝났어요. 연설이 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리가 좀 불편하셨죠. 그래서. 음, 막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그게 다 감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막기립박수를 쳤대요. 그리고 이 상원 의원이 옆에 있는 의원한테 그랬대요. Oh, I'm very impressed. 너무, 어, 감명 깊었다고. 여기까지 오셔서 몸도 불편하신데 연설을 하시는데, 와, 중간중간에 우리한테, 우리를 위해서 알아들도록 영어 단어를 몇 마디 써주신 거 굉장히, 어, 너무 감동 받았다고. 그러셨대요. 처음부터 응? 끝까지 영어였는데 <웃음> 그래서 그 발음이 한국 발음처럼 들리셨나봐요 아, 내용은 굉장히 좋았는데 하여튼 발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우스갯소리 하나 그냥 해드렸어요 자 그다음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자 아니다라는 나트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order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많은 문장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 주는 거는 어, 제가 하고 싶을 때 할게요 네. This is not what I order 자딱온것 같고 얘기하는 거죠 This is not what I o r d e r 내가 주문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 뭐 I'm sorry 막 이러고 그 웨이트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 저 이거 주문한 거 아니고 요거 주문했어요 그럼 어, I'm sorry 그러고 어, 다시 가져가서 새 걸로 다시 해오세요 음, 그래서 미국은 어떤 거에 대한 실수가 자기 어떤 상점이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그 식당의 잘못이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항상 줍니다 다음번에 올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또 다음 상품을 주문할 때쓸수 있는 바우처 뭐 이렇게 바코드 같이 해서 문자로 보내줘요 그럼 그걸 찍으면 주문할 때한 많이 이제 세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뭐, 부당한 거딱 받으시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 저 이거 아닙니다. 잘못 왔어요. 뭐, 제품이 뭐, 파손돼서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에 대한 저, 정말 좋은 보상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표현. 이 정도면 2인분으로 충분할까요? 두 명이 먹기에 이거는 충분할까요? 이거요 자, 여러분 이 인분, 이 인분이라는 단어가 portion이에요 portion. 자, 그러면 portion이라는 단어와 t 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enough가 들어가겠죠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as this enough, 이것이 충분합니까?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위하여? four, two portions 자, 이 인분으로 충분한 양입니까? 어,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TV 포함된 가격인가요? 리를딱 받았는데 체크를 딱 받았는데 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물을 수 있죠 이게 팁이 포함이 된 건가요 안된 건가요 근데 어 미국에서 밥 먹을 때 어떤 식당은 팁이 포함이 돼서 영수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렇게 뚝뚝 두들겨서 15% 이렇게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어 그런 게좀 편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면 As the TV included, 자 이런 포함하다라는 동사 아시죠? TV included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as the TV included, TV 포함이 된 건가요? 됐으면 그냥 그것만 하고 나오시면 되고 TV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또 뚜들기에서 이렇게 15%에서 어, 밑에다가 15%는 스를 쓰고 TV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서 식사 중이에요. 음 식사 중에 자꾸 찾아온다 그랬죠. 뭐 맛있어요 뭐 괜찮습니까 스테이트 고기는 잘 구워졌나요 막 이렇게 자, 자꾸 자 말을 시켜요 그러면 어 맛있다 맛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어 너무 맛없어요뭐 뭐, 먹을 먹 정도가 아니에요 막 이러는 분은 거의 없고요 그냥 맛이 없는 음식을 좀 남기고 나옵니다 자 접시를 채워드릴까요 자다 먹은 거 같아서 웨이트나 웨이트리스가 와서 서버가 와서 이거좀 채워드릴까요 라고 하는 표현 자 이거는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Can I? Take away. 자, take away가 치우다예요. 자, 그럼 대상이 뭐예요? Your plate. 접시죠. 그래서 Can I take away plate? Can I take away your plate? 자, 접시를 치워도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다 먹었다? Oh, yes, go ahead. You can take it away. 자, 아니면 아직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어, 정말 직역으로 이르더라고요. I am eating it.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런 구어체의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먹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I'm still working on it. 자, 이 일을 하는 정도까지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힘든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어떤 게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w o 를 사용한다는 게, 이 w o 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still, 여전히 working on i 그러면 이튼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 먹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표현 굉장히 계속 들어오실 겁니다. 자, s a 는 따로 주세요. 우리가 소스가 그냥 부러질 때가 있고, 소스를 따로 줄 때도 있고, 또소스가 또, 어, 하나가 왔는데 하나를 더 주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자, 그럼 따로라는 말이 뭘까요? separately?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자, 식당에서는 separately 보다는 옆에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on the side. 그러니까 따로 on the side에 주세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on the side가 여기서 핵심 표현이고요. Can I get a sauce on the side? Can I get a sauce on the side? 그러면 side에 따로 뭐 요만한 그릇이겠죠 서스를 따로 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와막 배가 고프시죠 그렇죠 슬슬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네 이제 계산해야 될 때가 됐어요 네 계산 근데 우리가 문화를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어 똑같은 문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데이트를 해요 남자 여자가 음 그러면 이 여자가 내 여자 나, 남자가 이제 이 여자가 내 여자 친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식사 값을 남자가 내요. 근데 보통 그냥 친구 버디버디 body 하는 그냥 친구예요 그러면 어좀 따로따로 내기도 하고 내가 사면 얘가 한번 더 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내 사람이다 생각하면은 남자가 좀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경우가 비슷합니다 예. 근데 약간 다른 건 여럿이 갔을 때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그 거를 이제 스프릿해서 계산을 해서 따로 그 책을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또한 사람당 n분의 1 해가지고 따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split.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split. split. 그 다음에 the bill. 여기서는 bill을 써요. 우리가 다 나올 때 책을 쓸수도 있고, bill도 쓸수 있는데, 계산서를 split 해 주세요. 일 때는 split the check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split the bill 이게 더 commonly used 합니다. 자, 이거를 따로 분리해주세요. 뭐,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계산서 따로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어, 우리나라는 제가 정말 힘든 그 광경을 한번 겪었어요, 실제로. 한 일곱 분이서 어, 단톡방을 만드셔가지고 옛날 좀 친했던 그런 선생님들끼리 한번 만났어요. 그 주체는 어, 두 분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두 분이 쏠것 같아서 저는 예상해서, 어, 제가 먹을만한 밥값의 가격에 선물을 갖고 갔어요. 왜? 밥을 쏘면 내가 미안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드렸어요, 두 분한테. 어,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 음, 깜짝 놀랐어요. 네. 어, 이거를 n 분의 1에서 크레딧 카드를 일곱 번을 쭉쭉쭉 긋더라고요. 와 이런건 조금 좀 우리 정이 있는 문화인데 그쵸 예, 그래서 그 선물 다시 뺐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문화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또 괜찮은가봐요 네자그 다음 제가 쏠게요. 아, 쏜다라는 표현이 막딱 와닿았죠. 제가 쏠게요. 어, 슛 이런 거안 됩니다. 어, 그러다 이제 이렇게 가요. 잘못 사용하시면 자 제가 쏠게요는 제가 사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o u y my dinner 뭐 이런 거 그냥 아주 평범한 표현입니다. 약간 센스 있게 인싸 영어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Dinner's i on me. Dinner is on me o n 이라게내 위에 있다 직역하면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말로는 영어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Lunch is on me Dinner is on me The drink is on the house 그러면 on the house는 그 식당에서 Drink를 complimentary service 를 드리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something is on the house 그러면 이거는 무료 음식입니다. 자 제가 쏘니까 dinner is on 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저 이런 분들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네, 막 쏘시는 분들, 네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네, 그다음 계산을 여기서 아니면 입구에서 하나요. 자 미국은 보통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두 가지더라고요. 음, 테이블에서 할수 있는 곳과 또 f r o 에서 나가서 할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 미국은 거의 대부분 어, f r o n 보다는 그냥 테이블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옆에 막그 어, 서버가 막 이렇게 좀 지켜봐요 뭐, 팁을 얼마나 주나 막 이러고 좀 가리고 막 쓰고 이렇게도 해요 자 그래서 계산을 여기서가 뭐겠어요 here 이겠죠 자 입구는 뭘까요 at the front 를 씁니다 그래서 do I pay? 자 피가 돈을 내다니까 do I pay here or at the front 자 여러분 선택이라는 거는 올렸다가 떨어뜨려 줘야 돼요 Can I pay here or at the front? 이렇게 하지 마시고 Can I pay here or at the front? 이렇게 떨어뜨려서 두 가지 선택이 잘 들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셨죠? 자, 이거 어떤 분들잘안 들린다고 5월만 들었다고 또 5월 선택하시다가 굉장히 또 챙피당하시고 그러세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좀 기타 어휘들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실 때 약간 조심해야 될게 유럽은 물이 좀 비싸요. 네. 그래서 그냥 물 시켰다가 물 하나가 막만 원,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물이 무슨 물인지를 잘 보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물 정리를 좀 밑에 해드렸고요. 자, 그거 앞서서 위에 거부터 차례대로 내려갑니다. All you can eat. 자, 이게 뭘까요? 레스토랑 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All you can eat. 혹은 buffet. 자, 이부페 뷔페, 우리가 부페라고 하는 게 A oh, can a t 이라는 표현으로 어, 대문자로 어, 보통 이제 간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 먹을 수 있다. 응? 응, 다 먹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 또써 있어요. 메뉴판 같은데 아니면 이제 문구 그 간판 밑에 뭐 창문 밑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No, B, Y, O 이러는데 이거는 No, Bring your own 즉, 음식을 본인의 음식을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런 거 많이 있죠 자 그다음에 Go Dutch 자 이거는 조금 많이 쓰진 않고요 아까 Split the bill 이런 걸좀 많이 쓰는데 이거 쓰시는 분도 음, 적지 않아 계세요 자 우리가 Dutch가 뭐죠? 네덜란드 네덜란드 나라 아시죠? 이거 형용사용인데 이 Dutch가 옛날 17세기 역사를 올라가면 잉글랜드하고 네덜란드가 막 사이가 안 좋았어요 무역을 하면서 그래서 약간 Dutch라는 표현이 잉글리 l 에서는네가티 a t i v e c 어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부담하자. 그거를 go Dutch 이렇게 일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still water가 일반 생수. 그다음에 mineral. 자, 엑센트가 미에 들어가서 m i n e r a l 이래야지 mineral 또 이러면 안 돼요. 자, mineral water는 사 먹는 물 생수입니다. 이거는 돈 내셔야 돼요. sparkling water. 자, 유럽 가면은 이렇게 물을 선택하지 않으면 보통 sparkling water를 주는데 이것도 가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tap water. 수돗물. 아, 이건 한국에서 먹기 좀어 위험할 것 같고, 어 약간 나라가 좀 맑고, 또 환경이 깨끗한 나라는 탭 월을 그냥 주는데, 이거는 무료예요. 그래서, 물을 물시킬 때 차라리 지켜놓고 이게 처지가 되는 걸 알았으면, 아, 그냥, 어, 나 와인 한잔 마실 것도 이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기타 어휘들 다이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를 따라하면서, repeat after me, uh, you have to practice uh, speaking English, and I will check your pronunciation. Okay, 자, let's just start. Can I get a table for six? You have to repeat three times. Okay, can I get a table for six? Last time, can I get a table for six? Okay, 잘하셨어요? 만약에 두 명이면 for two 하면 돼요. 그쵸? 자 두번째 표현입니다. Can you make it without shrimp? 자한번 더. Can you make it without shrimp? 오케이. 마지막 Can you make it without shrimp? 오케이. 자 모음이 있는 곳은 좀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 표현 볼까요? Can I get the sauce on the side? 자 아까 했던 표현이죠? Can I get a 다시 제가 천천히 해드릴게요. Can I get the sauce on the side? 두 번째. Can I get the sauce on the side? 마지막. Can I get the sauce on the side? 자, 어, 막다 들려요. 잘 하시고 계세요. 네. 하루하루 좋아지고 계십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표현. 음, 이런 말잘 쓰는 사람. 음, 아주 친구분 많으세요. 자, dinner is on me. 짧죠? 다시 한번. Dinner is on me. 자, dinner is on me. 오케이 okay. 어, 오늘 식당과 관련된 표현 좀 정리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딱 들으니까 와 이런 표현들 정말 내가 알아야 되는 표현들이네. 왜? 이게 실생활 영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당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바이어분들 같이 가시던가 아니면 여러분 외국 가셔서 누구를 만나서 식사 주문할 때 아주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 dinner is on me. 자이 표현 잘 외워두시고요. 어 오늘 음, 제가 저녁을, 어, 쏘겠습니다. 누구든 만나는 분, 저 아는 척 해주시면 오늘 제가 저녁 쏠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바이바이.